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지식 전문 채널이에요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법책을 그럼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문법책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성문과 멘투맨에 대해서 좀그 비교를 좀, 조금 할게요 근데 나 때는 이게 양대산맥인데 지금도 양대산맥인가? 어, 과열지도 꽤 됐구나 어. 근데 내가 과할때만 해도 또 성문하고 멘토맥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도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할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성문을 보면은 제가 떠난 후에 진가라는 문법책이다 요런 평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영어 문법책을 마스터한게 성문 기본 영어로 했었거든요 근데 성문 기본 영어가 그책 구성이 굉장히 딱딱해요 딱 펼치면은 사람을 좀 주눅들게 하는 뭔가가 있어 어? 종합영어는 아니라 기본영어 주제 응. 그래서 저는 이거 학습석을 한게또그 성문 여, 문법 책보다 더 두꺼운 그, 그걸 같이 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 엄청 깨알 같아요 그 굉장히 압박감을 받으면서 공부했는데 왜 그걸 하,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학교나 학원에서는 다 그걸로 나갔거든요 아이 문법 원래 이렇게 어렵나? 하면서 했는데 성문 기본 영어를 딱 마스터... 마스터라 마스터 할게요 끝내고 나니까 문법책 딱한번 봤어요 정말 제대로 1년 걸려서 딱한번 봤거든요 그 다음에 전 종합영어도 안 했고 성문 기본영어 또 다시 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끔 이제 그 문법 막힐 때아 이게 어떤 거였지 그냥 참고하는 식으로 사전 찾아보듯이 몇번 찾아봤지 거의 그 다음에 안 봤는데 그 나중에 학생들 과외하면서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명작이더라고요 딱 보기에는 막 깨알같은 느낌인데 그 문장이 선택을 딱딱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제대로 집어갖고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리키기에 조금 편집이 잘 됐어요 이거는 마스터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 진가를 아는 문법집이다 이런, 이런 평을 하고 싶어요 아까 내가 성문 기본 형으로 문법책 끝냈다는데 이걸로 충분해 하더라고요 수능은 물론이고 제가 나중에 토익도 그 정말 문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뭐 그 아니니까 토익도 성문 기본형으로 커버가 돼요 나난 토플할 때 토플 문법책을 봤는데 그것도 다 보지 않았어요 문제 풀이하면서 아 이거에 예, 대해서 문법적인 지식이 좀더필요하다 느꼈을 때만 그 발췌해서 그냥 보는 식으로 했거든요 토플 문법책도 지금 몇번 보다가 마, 말았어요 왜냐면 성문 기본 형어 수준에서 약간 더 그냥 어휘랑 살을 붙인 정도더라고요 라고요 어. 이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어. 어, 성문이 그 공부할 때는 욕하면서 들어갔지만 공부를 딱 끝내고 나면은 그 진가를 아는 법칙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이건 학력고사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몇 수십 년된 책인데 그 아직도 이 책에 좀 학력고사 스타일이 좀 남아있어 이게 학력고사 때 날렸던 책이 때문에 그 유산이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어? 다음 중뭐 오형식 문장을 고르시오 어? 이런 문제가 있, 나와요 성문기술 문형에 이거 이거 기초형문법 내가 그 보다가 발견한 건데 세상에 기초형문법에 형식 따지는 문제가 아직도 있더라니까 어? 이런 게 이, 이, 이, 이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어? 이런 게 있고 성문 기초용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좀 보여드릴게요. 구성을 보면은 어, 목차예요 어, 목차를 보면 그 책에 어떻게 어떤 건지 딱 감이 와요. 이렇게,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 캡처하고서 아, 어, 성문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이으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야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렇게이렇이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렇이 디자인이 잘돼 있어. 깔끔한 인터페이스. 어. 딱 느낌이 좀 시원스러워. 어. 깔끔해요. 어. 그래서 공, 공부하는데 좀 눈이 좀 즐거워. 어. 엄밀게 공부할 때 눈이 즐거울 리는 없지만 어. 비교적 성문보다 즐거워요. 어. 그리고 제가 아이 할때 맨투맨 성문도 했으면서 맨투맨 기초 영어를 많이 썼는데 어, 이게 가르치기에또 좋더라고요. 어. 제가 아까 성문을 칭찬했는데 음, 맨투맨 중에서는 요게더 낫더라고요. 어. 맨투맨 기초 영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기초가 기초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 이렇게 할때 문법책은 기초든 기본이든 종합이든 한권만 보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걸로 수능영어까지 충분히 커버돼요 근데 뭐 토플, 토익까지도 커버가 되는데 토플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정도면 사실 그 영어에 대한 왁구가딱 잡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이 위주로 하면 돼요. 문제 풀이 해줘. 거기에 어휘력 더 보강하고 어, 문장 해석하는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에 있는 문법 수준으로 웬만한 문장들은 그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게 내가 좀더뭐 어, 대학 가고 해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베이스로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것만 더 살을 붙여서 한 거지 어, 기본 딱왁구는딱 잡힐게 돼 이걸로도 잡힐만 해요. 어. 제대로 물론 제대로 공부했다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평을 좀 하고 싶고요. 더 맨투맨 기초 영어 구성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 제가 그러면서 조금 그것도 얘기할게요 그 맨투맨 기초 영어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성문 영어는 딱 이렇게 풍사하고 문장 성분 주, 어, 문장 성분 이렇게 그리고 구어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말 기초부터 딱 짜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맨투맨은 그거를 그 풍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 장에 뭐 이렇게 품사 위주로 문법 내용이 진행되긴 해서긴 었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는 품사가 뭐고 문장 성분이 뭐고 요거를 구분하는게 그 구분하고 들어가야 되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런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문법책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근데 품사 문장 성분, 구하절 요런 거는 기본으로 딱가닥을딱 딱 잡고 있어야지, 어. 문법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성문 기초형, 이건 기초형 문법이에요. 법은 이렇게 처음부터 쫙 되어 있어요. 어. 근데 맨투맨은 좀 그렇진 않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되어 어. 있고, 캡처하세요. 이런, 이런 돼 있고. 자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맨투맨에게 조금 더 전술을 주고 싶어요 어, 왜냐면 일단 혼자 독학하기에는 조금 그 부드러운 구성이 있고 성문은 어, 제가 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약간 그 학력고사 시대에 쓸데없는 그 유, 유산이 좀, 좀 있어요 어. 뭐 보니까 뭐 발음까지 있더라고 발음을 왜책으로 배워요 요즘 유튜브니 뭐니 미디어가 넘쳐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그 추천은 맨투맨에게 1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